와 진짜 미치겠다! 미치겠다! 어떡하지? 어 안돼! 정신 차려 거북이! 정신 차려! 어! 어, 이번에는 싱글플레이로 모두 깔아서 마을 집짓고 아니다, 아니다! 어, 모험 떠나볼까? 아, 어, 뭐하지? 진짜 다 재밌다! <웃음> 어, 왜구순아 무슨 일이야? 뭐라고 생각해? 사랑? 야너 아직도 체내장 미련 있냐? 갑자기 사태양하게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요즘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바람피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재밌거든 <목소리> 으이고너또 어디서 막장 드라마 하나 보고 왔구만 야 사랑은 말이지 이 뭔가 상대방에게 이 마음적으로 어? 어전 좀... 여보십시오 혹시 코봉씨 핸드폰 맞나요? 어? 왜 여자? 제가... 아, <웃음> 예 제가 코봉인데요 누구세요? 전 이번 격리실 담당 요원씨 대신 임무를 맡게 된최 박사라고 해요 어, 사실 이번 임무는 남성이 맡기엔 매우 불리한 미션이라서 무조건 코봉씨에게 맡겨야 한다고 당부 당부 또 당부 당부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연락을 드리게 됐어요 아유 아 아저씨 또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하시가 아이고 어쨌든 예 임무가 뭐예요? 제가 뭘 하면 되는데요? 혹시 코봉 씨 사랑에 빠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사랑이요? 아 뭐야 코슬이 다니고 아이 아니, 사랑 당연히 빠져봤죠 사랑은 주님 거고 마음이 따뜻한 거고 바라지 않는... 너너 너. 너 이번 에는 사랑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요 아우, 아우 알겠어요 좀 소리 지르세요 어쨌든 자세한 설명 필요할 것 같으니 우선 연구소로 와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왜 저를 부르셨나요? 어서오세요 코봉씨 많이 기다렸어요 이번 생물체는 s c p 1 0 6이라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한 아주 위험한 생물체예요 요망한 것이죠 네? 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쨌든 남성들은 이 이쁘게 생긴 인력력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사랑에 빠져서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게 되죠 그리고 폭력적으로 변해서 결국은 살인에 이르기까지 한답니다 정말 예쁘게 생긴 인력력의 모습 짜증나 아 진짜 이렇게 이쁘게 생긴 거아 근데 자꾸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코봉씨는 나이가 어리고 연애에 대한 경험도 없으니 이번 임무에 대해서 유리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임무에 들어가기 전에 안전한지 간단하게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코봉씨 이제 166의 모습을 보실 거예요 얼굴을 보자마자 마치 심장이 두근거린다던가 다가가고 싶다던가 뽀뽀로 하고 싶다던가 사랑에 빠지고 싶다던가 뭔가 편화가 느껴진다면 저한테 바로 알려주세요 아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데 그러세요? 자고봉씨 보세요 오! 저 머릿결 그리고 저 새하얀 피부 앵두 같은 입술에 어떡한 콧날 그리고 사슴 같은 눈방울 우와! 개설 아니에요 어. 세이 아니라고? 예! 제스탈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저 금발 머리 보세요! 저 뭐예요 저기! 자기가 러시아 여자도 아니고 진짜! 뭐? <웃음> 진짜 제스탈 아니에요! 그쵸 그쵸! 오! 역시 우리 커봉씨 진짜 최고! 어 그럼 <웃음> 저는 어때요? 제스탈 아니에요! 어, <웃음> 장난꾸러기! 일단 저를 따라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커봉 씨! 이번 임무는요 알토클레프 박사와 무슨 사이인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오시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니까 그 정보를 꼭 알아 오셔야 돼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자 그럼 지금부터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근데 그분 씨? 정말 저는 별로뭐? <웃음> <웃음> 몇 번을 얘기해 저.. 저기 1 6 6가1 6 6가 소영 소영 지금 기도 중인가 안 보이니? 아, 지영, 지영. 고봉 씨, 지금의 SCP 166은 수년에서 자란 경험 이 있어서 기도 중에는 절대 건들해서는 안돼요. 어, 알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참 감사합니다. 아멘. <웃음> 아까 멘아 내가 화를 내서 미안. 반가워. 넌 누구니? 어, 아, 안녕. 난 고봉이라고 하는데. 코봉이, 반갑다. 그때 어, 뭐 하나 물어보고 있어. 너 혹시 알도 클레프 박사라는 사람 알고 있니? 음. 잘 모르겠는데? 아, 어, 그런 고리타브한 얘기는 집어치우고. 어, 너 코봉이라고 그랬지? 어, 너. 진짜 코 귀엽게 생겼다. <웃음> 아, 내 코? 나도 어, 알아. 아, 어, 근데 야, 너 이름 뭐야, 일용유가? 어. 정식으로 소개할게. 내 이름은 서큐버스라고 해. 서큐버스? 마을버스랑 무슨 관계야? <놀람> 어, 너 진짜 그걸 지금 말이야 방구야. 방구? 방구는 내가 제일 잘 끼는 거고. <놀람> 어, 진짜 걔더 머리 더러워지겠다. 야 근데 진짜 너그 알토클레프 박사님이랑 무슨 관계인지 얘기 안 해줄 거야? 어, 내가 됐다고 몇번 얘기해 그런 얘기 하지 마너 진짜 자꾸 나 화나게 하면 너내 사랑 성 입술로 녹여버린 띠아 <웃음> 이 정도면 나한테 화났겠지 어. 야 써키버스 너 김치찌개 먹었니? 야. 어, 아니 아니 아 그럼 된장찌개 먹었구나 아, 아, 아 진짜 왜 그래 <웃음> 너 진짜 네, 어? 내눈 내 봐봐 내눈 어때? 어니는어 네 두개야 아니 아니 내 다리 봐이축받은 다리 보고 뭐가 뭐가 안 느껴져? 어니 네 다리 <웃음> 두개야 아니 아니 너내 머릿결 보고 느껴지는 거 없어? 어니 네 머릿결 어 된장국 같아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너 알토클리프 박사 아냐고 니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왜왜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미치겠어 진짜 그만 좀해 그만 좀 그만 그만 그만 좀 해! 그만해라고와얘 진짜 돌머리다 아 진짜 너 그만해 그만해! 너? 호스저 그만 자극하고 밖으로 빨리 나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쟤 어, 진짜 이상해 쟤 너무 무섭다 아 어, 박사님! 어쟤 서큐버스 왜 저런데요 쟤 괜찮을까요? 네 괜찮을 거예요 서큐버스는 안정을 찾으면 괜찮을 거예요 아니 저벽 괜찮을까요? 아니 쟤 무슨 머리가 저렇게 단단하대 티타님 학범도 아니고 저벽 비싸보이는데 코봉씨 어, 서큐버스를 착각하지 마세요 뭐, 그러다가 무슨 일 날지도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웃음> <웃음> 지금 당장 수녀 원장님 만나게 해주세요 더 이상 죄를 지고 싶지 않아요 빨리 어, 어 그럼 코봉씨? 지금 당장 서큐버스 함께 수녀 원장님을 만나러 가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웃음> 아베 마리아 아... 어? 뭐지? 이 성스러운 노래는? 와, 이곳은 정말 너무 성스럽다. 어? 근데 어디 계세요, 원장님? 수리 원장님, 어디 계세요?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아니, 어디 계세요, 원장님? 원장님! 어? 어, 뭐야 이거, 깜짝이야. 아베 마리아. 어서 오세요. 아니 수녀자님 무속에서 뭐하고 계셨어요제 죄를 씻고 있었지요. 우리 고봉 씨도 죄를 씻으시겠습니까? 저기 죄송한데 저 불교인데요. 아하 미안하다 고봉이가 불... 아이 장난 그만치시고요. 그러잖아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야 서키버스 야 얘기해 봐너왜 오자고 한 거야? 어, 원장님 저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원장님 걱정 마렴 아가 이 원장에게 오렴 저 원장님 잠시만요 저 뒤에서 좀 얘기 좀어 그래 어. 원장님 저코끝 녀석이 저희 아버지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하지 원장님 걱정하지 마렴 그렇다면은 너의 능력을 사용하거라 제 능력이요? 어? 정말 사용이도 될까요? 괜찮으니 너의 능력을 사용해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아 배가 비아 어... 또 들어가세요? 어? 머리 다고있는데 응? 코봉아! 왜요? 무신보 있어 너 솔직히 얘기해봐 아까부터 나 계속 쳐다보고 있었지? 어 아니야 무슨 소리야 너 나랑 만나고 싶잖아 나랑 사귀고 싶잖아 나한테 관심 있잖아 맞지? 어 아니야 왜 저래 거북아 아... 와... 와... 진짜 미치겠다 미치겠다 어떡하지? 어 안돼 정신 차려 거북이 정신 차려 어? 아그 어. 방법이 있었지? 갑자기. 빨빨빨빨빨 구봉이는 어디 가니? 구봉이는 어디 가? 구봉아! 어 오지 마! 너 무서워 왜 그래 나한테? 넌 나한테 벗어날 수 없어 이리 와!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머 뻔뻔 뻔뻔 어렇게 뻔뻔스럽게 나한테 지금 전화를 할 수가 있어 너 나한테 경찰에 신고했잖아 왜 나한테 전화한 거니? 왜? 이번에 경찰에 신고하게? 뭐? 아니 그게 아니라 너한테 알려줄 사실이 있어서 뭔데? 빨리 얘기해봐 뭔데? 뭐냐고? 아우 좀다고치지 말고 좀 얘기 좀해잘 들어봐봐 사실 그 서큐포스라는 여자가 있는데 무지하게 이쁘네 너보다 한 3만배 이쁘나? 뭔? 뭐? 그런데 걔가 왜? 그런데 걔가 자꾸 내가 너무 코가 섹시하고 나랑 만나고 싶다고 그러네? 뭔? 뭐? 네가 좋다고? 어 나랑 사귀지 뭐? 나를 사기자고 어, 나를 결혼까지 하자고 하네. 뭐? 어디야? 거기 어디 어디야? 나, 어, 내가 여기. 주소 찍어줄 때가 없는 와. 어디야?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너. 난 역시 머리가 좋아. <웃음> 야, 코봉이한테 짖작거렸다면서? <진짜> <웃음> 너 그거 아니? 코봉이는 원래 내거였어내 거. 너 지금 어디서 굴러 먹다 오네니 코봉이는 나 없이 못산다는 애야 그리고 넌몇 살인데 반말하니? 나 일명 양대배야 어디서 까불어 어? 나서큐버스야 이게 진짜 나 s c 에서그 악독한 서큐버스야 이게 말로 했으면 안돼 머리 안 아, 가어어 어떡해! 야! 아 나가 근데 코봉씨저 무섭게 생긴 저 친구는 누구예요? 제 그냥 미소라는 여자예요 일명 얀데레 그런데 저 친구 왜 저기 있는 거죠? <웃음> 그냥 <웃음> 보시면 알아요 <웃음> <웃음> <웃음> 뭐, 뭐, 너 머리, 아니, 머리. 머리? 아 머리! 아! 여기. 아! 리지 가어라 어? 어? 머 뭐야? 이데네들 1년째 싸우고 있네? 너? 아, 진짜, 아, 나 진짜 나 진짜 안되어안 되겠어 안 되겠어 어어 대단하다 진짜 어... 어? 그래잖아 차트가 어지잠시